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어저께 반데이크 선수를 덜러올라 했었잖아요 터치 반데이크 터치 반데이크를 제가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터치 반데이크 솔직히 시청자분들의 말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터치 반데이크 데려오려면 은 7억 이상 있어야 돼 지금 한마디로 지금 가격 3억 4 9 0 0만원에 2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돈을 모으려면 은 솔직히 무시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도 계속 살거냐 솔직히 그래서 어저께 진짜 제가 방종을 거의 한 새벽 1시 중계 끝나고 난 뒤에 방종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잠이 안왔어 솔직히 이거 수비수 때문에 3시간동안 한마디로 새벽 4시에 잠을 잤는데 3시간동안이나 제가 아니 그러면은 반데이크를 이대로 가는게 맞나 아니면은 차라리 다른 선수를 한번 찾아볼까 지금 그때 계속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반데이크를 대체를 할수 있는 선수가 어 과연 있을까 그거를 진짜 어저께 세시간 동안이나 고민 끝에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이번에 심지어 반데이크 토치 반데이크의 급성비 진짜 급여가 낮고 지금 현재 토치 반데이크의 절반 가격 거기다 능력치가 그것보다 훨씬 좋아 그 선수 딱 바로 찾았어요 진짜 와그 선수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그 전에 제가 그 선수를 찾으려고 진짜 그 유명하다는 센터백들 진짜 다 한번 진짜 검색해봤었어 네스타, 쿨리바리, 말디니, 더리우트, 블랑, 반데이크 그 다음에 퍼니난드, 라포르트 비에이라 진짜 이 정도면은 선수들 겁나게 많이 찾아봤는데 웬만한 키 크고 해도 좋은 그 다음에 수비까지 괜찮은 선수들 진짜 네스타 쿨리바리 말디니 말디니는 이미 유명하죠 더리우트 이 선수도 사람들 진짜 쓰는 사람들 강두에다가 진짜 사람들 몸싸움 이 정도에 다 반해서 쓰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 선수들보다 더 좋은 선수를 이번에 제가 찾았는데 진짜 토츠 버실반디크가이 정도야 솔직히 몸싸움 헤더 세클, 대인수비 진짜 민벨 따지고 그 다음에 강뚜, 강철몸 이정도였을때 었 진짜 토치반데이크 제가 진짜 겁나이 반했었거든요 193 근데 애가격이 솔직히 7억 5천은 못산다고 봐야돼 진짜 이거 살려면 은한 진짜 몇달이 걸릴지 몰라 진심 그때 옛날에 제가 살수 있었던 것도 애가 4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4억까지 떨어졌기 었 때문에 샀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되겠다 이걸로는 터츠버질반데이크는 포기하자 대신에 누굴 사느냐 이 중에서 대, 제가 다 찾아봤을 었때 진짜 제일 센터백으로 적합했었던게 말디니, 더리우트, 블랑, 리오포인난드 이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또 다섯 명, 버질 반데이크, coc 이 다섯 명을 딱 제가 봤었을 때, 물론 능력치만으로 봤었을 때, 진짜 제가 선택한 거는 말디니, 더리우트, 버질 반데이크가 아닌 로랑블랑, 사카. 진짜 로랑블랑 애가 진짜 완전 사기라고 제가 이번에 봤던 게 하시즈. 속력, 가속력 그냥 골결은 솔직히 수비수가 애는 진짜 공격수로 가오든와 진짜 애는 그래도 나중에 진짜 지고 있을 때 플레이, 공격수로 플레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아 아니, 특성이 아니고 그거 개인전술인데 그거 나중에 할 생각이고 진짜 제가 완전히 진짜 와 애는 무조건 쌓야겠다 진짜 육각형이다 라고 본 선수가 바로 오랑블랑. 진짜 내가 원했던 선수. 진짜 속력과 속력. 그 다음에 위치선정. 솔직히 이거는 넥슨의 피셜이 떴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일단 위치선정 보고. 그 다음에 민벨. 헤더. 190 이상. 거기다 강뚝. 그 다음에 대인수비들. 몸싸움. 그 다음에 침착성까지. 와,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선수 아니에요, 진짜. 거기다 사카. 그 다음에 가격이 절반 가격. 토치, 반데이크. 절간 가격에다가, 이 4카, 또 이제 동빛 물결. 이거, 또 이제 팀 컬러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한 진짜, 7카, 8카 정도의 성능. 진짜 이 정도 나온다 는 건데, 진심. 이 정도면 완벽한 선수 아니에요, 진짜. 수비수로 봤을 때. 지민즈, 로랑블랑, 핫시즌. 급여도 18이야. 와, 이거 보고, 진짜 내가 미쳤다 라고 생각되는 선수죠 이 선수 와... 진짜 이 선수는 이 선수는 오늘 바로 살게요 진짜 와... 이 선수는 진짜야